잉여맨 로블록도 안녕하세요. 우. 네 뜨다. 그내 팔, 내 몸통, 내 다리가 어디 있는지 아니? 아니, 내 다리와 내 다리야, 내 팔은 <웃음> 내 다리가 두그내 그, 그, 그, 그, 다리는 두 개니까. 쎄. 그, 이호야. 아. 어디 있는지 아냐고? 몰라. 찾으러 가자 어 저기 팔이 있다 어디에 팔아 맞아 팔이다 팔어 <웃음> 단미호 팔이다 어내팔아내 아, 팔인데 어예아내내팔 <웃음> 네, 돌려줘 어예니 아는 죽겠다 팔로 팔로 걷네 어나아 어, 예. 저기서 뭔가 봤다 어 저기 저기 팔이다 다리다 다 팔이다, 팔이다, 팔이다 저거 내 거다 저거 내 다리야 내 다리야 김니야 팔이다 어, 어 팔이네 내 팔이네, 팔이네? <웃음> 야 니네들이 팔이 바뀌었어. 그러게. h 어, 내 r 이다내 p 내 r 내팔어 e p a l Nepal! Nepal! o 우리 h e r e s 리 a 우리 몸통하고 다리를 다 찾아야 해. 빨리 찾아보자. 오내몸내몸내 어, 몸. 내 몸, 내 몸. <웃음> 안돼 저 there's many parties! Oh, there's 다내 n y p 내내 t 이다내예 야야야야야야. 미호야 네 다리 네아내 다리야 내 다리야 여민이 팔 두개 내꺼 야그팔나 돌려줘 여민이 팔 내꺼 그... 미호 팔이랑 교환할래? 내가 줄게 자. 아니 나 지금 두짝딱 맞는데? 아 교환하자 싫어 찾아보자 또아 리아야 같이 가자 야 저기 누가 내 다리 가져갔어 누가 근데... 모르는, 모르는 사람이 가져갔어 내 다리! 모르는 사람이 가져갔어? 저그 사람이 다 가져가고 도망간 거 아님? 그런 거 같은데? 아니다 내 달이 있다! 어? 그러네? 이이, 내 달이. 어예 나는 어 여기 미호몸이다! 어 미호몸이다! 내맘자 미호몸이다! 어내 예. 내맘 자아! 오케이 그럼 리아몸 내꺼? 아싸? 어. 어, 내몸 예. 돌려줘. 그럼 <웃음> 이 멋진 팔 줄게. 별로 너 그, 안 멋있는데? 너그팔 다른 사람 거 아니야? 맞아. 좋았어. 어? 다른 사람 머리야? 여민, 여미니들이다 아, 야. 어, 아, 저거 어. 내 다리인데? 어, 네 <웃음> 다리. 어, 내 다리다. 야, 드디어. 나 근데 리아 몸이 되고 있어. 점점. 싫어. <웃음> 아, 나내몸 많이 찾았는데. 어, 네 몸도 많이 쓰네. 아. 여미나 이거 줄까? 그래, 너 가자야 어? 나 몸뚱 줘 야야 안 되지롱 몸뚱은 안 되지롱 헐 <웃음> 오, 나 그래도 완벽한 사람의 형태야 그, 그래 그러게 오. 야, 나 이제 그래도 거의 다 완성돼가 연예인의 몸이다! 어디, 어디! 야아 아싸, 내몸 얻었다 안정 여민아? 야 우리 왜 서로 섞이냐고? 오 여민이 다리다! 여민이 다리! 야그 다리는 안돼! 야그 다리다! 어 예. 너깨나 멋있는데? 예. 야 멋있는데? 자 오이. 이제 미호 팔 한쪽이나 내 다리 한쪽 찾아볼까? 아싸 나풀이다! 다 맞췄어? 아 이걸로 안에 있었어. 어, 나도 다 맞췄다. 야 미호 왜다 맞췄어? 그러니까 대박. 다리 한쪽이 없어 근데 누가 훔쳐갔나? 아니다 우리밖에 없는데? 어? 뭐야? 재밌는 게 있잖아. 펀치 신체 부위를 펀치하여 훔친대 이걸로 훔쳐볼까요? 내 다리 하나 어디 냐 내 몸통, 어. 내 다리 저기 있다. 어. 도망가. 어. 도망가. 어 저기 다리 있다. 어디 어디? 저기 안에 저기 안에 저기 안에 저기 안에 저기 안에 있어. 이쪽에. 여기 안에 있다고 여기 안에. 알았어 알았어, 내가 찾을게.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. 아 어, 이거 내 다리네. <웃음> 그치 그치. <웃음> 기야 잡고 싶어? 아! 그거 다대다리내다이내다 다리 이거 다리내다리내다리다다고대가고대석이대다 고대다! 고대다! 고대다! 고대다! 고대다! 기대다고대 이걸로 몸통 뺏어야 돼내거내 몸돌려줘 내, 내 몸돌려야겠지 야 이거 내거야 알겠어? 이면서 잘 도망가는.. 너 뭐야?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몸통 돌려달라고 야 몸속에 있어 몸속에 녀석이 엉금 엉금 엉금 엉금 내몸뚱 돌려줘 내 다리 내 다리 돌려줘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, 내 다리. 내 다리. 내 다리. 내 다리. 아. 됐다 다리를 이쪽 다리인가요? 아또망가 거기서 <웃음> 이쪽 다리를 풀어야 될겠 거기서 다리이다. 아 안돼 다리. 아 됐다. 드디어 아. 완성했네. 미호 미호 몸통이 더 좋아 보이네. 이걸로 같이. 왜내 몸통 됐다. 어 아, 때. 이제 좀 어울리네. 아 됐다. 오 예. 야 미호야 너 몸이 예. 엄청 뚱뚱해졌어. 아유 예. 김리아 몸 강탈. 오 예. 오 예. 그러면은 누구 다리가 더 좋아 보이지? 음, 얘 다리로 하겠다. 좀안 어울렸어 내다리랑 e s 맞아맞아 d y 음! 좋다! 음. 나 m 다 d 아아아아 so 이 a d a m I'm s 이 m 다 d a m I'm so 헤헤헤 a m 헤헤헤 o madam. I'm so madam. I'm so m a d 그러게? 팔도 받고 미호랭 아, 누구래! 나랑 맞다야지 팔은? 아? 아. <웃음> 여기다! 아 멋있어졌어! 야 미호야 너 되게 못생겼어 지금 어 김미야 몸 가졌더니 그래 누가 강제로 뺏었거든 나 되게 멋있어졌어 그래? 아무래도 세트로 맞춰야겠다 미호꼬 그냥 다 뺏어야겠다 어디를 뜯을까? 팔을 뜯을까? 내몸내 오른... 몸을 뜯어 오른 팔을 뜯을까? 왼 팔을 뜯을까? 그래? 왼 팔을 잡겠다. 안 돼. 봤어. 이것도 팔, 팔, 팔싹, 팔싹. 그것도 빨리 내놓는 게좋을 걸. <웃음> 됐다. 완벽하다. 나 엄청 귀여워졌어. 역시 미호 몸이 짱이라니까? 캐, 캐. 안돼! 여배 내가 유장을 했어! 야 미호야 세트야 세트로끼도 껴 너도 미호야 오 노! 아얘나 되게 멋있어 야 리아 너 멋있어졌다 잉미맨 너블룩트 나 엄청 예뻐졌어 어머 나 잉미호라고 해? 헐 미호는 왜 이래? 뭐야? 어쩌 어, 귀엽지? 안녕! 나는 아보카도 키미아야! 어 로블록스 해야지! <웃음> 자, 어쨌든 이렇게 각자의 몸을 찾는 게임이었습니다. 여러분들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게 해주시고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! 안녕! 안녕.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